네, 반갑습니다. 무료체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코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 어저께 일단 그, 벤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을 아실 겁니다. 파이네트워크를, 어, 그 공동창립, 아, 그, BSC 뉴스의 공동창립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2주 전에 파이네트워크를 직접 채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서, 어, 많은 관심을 어, 보였고 그 다음에 BSCC 뉴스를 통해 가지고 파이네트워크에 대해서 어, 최근에 많은 글들을 이제 게시를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트위터에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어,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이게 12월 12일날 이제 어, 한국 기준으로 새벽 2시 19분에 올라온 글인데 어, 많은 사람들이 코어 관련해서 DM을 보내주고 있다 자, 이것은 그레지신가 라고 이렇게 어, 묻습니다 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이렇게, 어, 많은 글들 이렇게, 어, 달렸는데, 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12월 12일이 일반적으로 코어를 채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채굴이 이 날짜에 다 종료가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또한, 어, 마이닝이 이제 12월 10일날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메인넷에 대한 오픈이 이제, 어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 이제 이것은 레지시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는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마이닝을 참여를 일단 하진 않고 있다. 어.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듯이 내일을 일단 뭐 일단 기다려 보면 될것 같다라고 하는 멘트 로고 이런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코어 코인에 대한, 어, 마이닝 종료와,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의 출시를 이제 기다렸죠. 근데, 어, 실질적으로는, 어, 요게 지금 보면, 어, 채굴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어제 밤 9시에 뭔가 있을 것이다 또는 새벽에 있을 것이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뭐가 뜰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맨날 발표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채굴도 계속 되는 것이라 뭔가 의아했습니다 이게 이유적으로 보면 어 백서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어, 그 단서였죠 그래서 코어 블록체인은 그 에어드랍으로 5억2,560만 개의 코어 코인을 글로벌 유저에게 제공을 하고, 요게 이제 마이닝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2022년 12월 12일까지라고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 2일에 종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제, 어, 픽싱을 거의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채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요 유통 수량, 요양 자체가 아까 백서상에 나와 있는 그 수량에 도달하기까지는 일단 채굴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이제 어,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채굴의 종료, 채굴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메인넷에 대한 발표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 어, 관련해서 소식이 일단 들려왔습니다 우선은 어, 10월 13일 오늘 날짜 기준 새벽 2시 32분에 코어에서 어, 이와 같은 문구를 일단 올립니다 트윗이 일단 됐습니다 자 요거를 번역을 하면 자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뭐 요런게 있습니다 지금 뭐뭐 뭐 차트 그림이 있고 뭐 해커 뭐 모습이 있고 자물쇠 잠금이 있고 그 다음 보안 문구가 있고 100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승인이 났다 라고 보여지고그 다음에 순 이제 곧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고 나서 답글로 다오에서 어그눈두개땡 땡을 해 가지고 어, 뭔가, 어, 둘만의, 이제, 그, 어, 교환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썰틱은 이 보안 감사를 해주는 업체로 이제 모두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호를 보내고 나서, 어, 한 시간 전에, 어, 이와 같은 이제 글을 올립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정확히 추측을 하셨듯이 감사가 어, 성공적으로, 여기 눈땡땡하고 감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공식적으로 메인넷 출시를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섰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여기에 해시태그에 썰틱, 그리고 받는 이에 썰틱, 이렇게, 이렇게, 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글로 또 썰틱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요렇게 돼있는데자 보안은 코어 다오 ORG의 이 해당 트윗의 그오선 순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라고 이렇게 어, 답글로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벤이 이 BSC 뉴스 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내용도 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BSC 뉴스에도 어,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해석상으로 좀 약간 어, 좀 뉘앙스는 어 뉘앙스가 어떻게 느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 다오 메인어코 다오와 이제 그썰틱 간에 주고 받은 어그 티징 트위터에 대해서 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둘만의 어떤 수수께끼로 이렇게 내용을 주고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게시가 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연이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그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자 어찌됐건 어, 현재 지금 이 썰틱에서는 현재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 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bot 채널을 통해서도 보면 그 현재 그 어,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 감사에 대한 진행 현황은 공유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어, 여기 현황 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 디스코드 방에서도 그 꽤나 어, 좀 부정적인 신호들이 어저께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 관련해서 일단 다행스럽게도 일단 공지는 일단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다행스럽게는 봅니다. 다만 끝까지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것 같죠. 메인넷 출시가 되고 또 그리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또 메인넷 출시와 함께 현재 채굴을 하고 있는, 어, 것에 대한 일단은 이제 그뭐 이제 코인으로 전환 그리고 수익 현금화 그리고 출금 요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이제 그런 기능들도 담겨야지 실질적으로 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이 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뭐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네요 메인넷 출시까지는 예, 근데 곧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 보시죠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